진짜 내 몸에서 나온 게 맞아? 이랬다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뮬리뮬리 김뮬리입니다. Y존. 아직도 겉만 씻으신다고요? 음. 노노노. No, no, no. Y존 하면 정말 뭔가 부끄럽고 막 숨기고 싶고 막 그런 것이 바로 Y존인 것 같아요 소중이라고도 하죠 소중이가 진짜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 건강이랑 피부는 진짜 정말 잘 챙기는데 Y존 같은 경우에는 내 피부만큼 건강만큼 챙기고 있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소중이가 막 겉으로 드러나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이라 좀더 신경 써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 피부만큼 정말 관리를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피부처럼 매일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뭐 타이트한 옷을 입거나 팬티라이너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보면 은 결국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좀더 관리를 하게 되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아프지 않고도 질염에 걸리지 않게 좀더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품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여성의 질은 빨래판처럼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독소나 노폐물 같은 경우에 빨리 배출되는 것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벽 주름 쪽에 크림 같은 노폐물이 낀다고 해요 생리의 잔여물이라든지 냉 같은 분비물 각종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끼면서 배출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악취도 생기고, 이제 가려움증도 생기고,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제품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사용해보고 했는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아 이거를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는데 제가 오늘 어, 추천을 해드릴 그리고 소개해드릴 제품은 딱두가지예요 하나는 의료기기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요 하나는 한의사 분께서 직접 뭐 만드신 제품 약간 한방 에서 온 제품을 어,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먼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너수 질세정기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약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겉만 씻는 그런 질세정제 그거랑 똑같은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내부를 세정하는 제품이에요. 어, 질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제품은 8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판매가가 원래는 33,000원인데 공홈에서 지금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29,7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품 하나하나에 이너수 질 세정기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템포거든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름을 어, 적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면은 그러면은... 짜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약간 진짜 템포처럼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템포 같으면서도 약간 주사기처럼 생겼어요. 여기 위에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푹 따면 은 우리 그 소중이 안에 넣고 주사기처럼 쭉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향이 나지 않은 겔 타입이에요. 투명한 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기 전에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생리 전후 물놀이를 해서 물에 장시간 동안 들어가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도 사용을 하고 관계 후에 어또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세정제, 그러니까 겉만 씻지 않고 안에 우리 소중히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솔직히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품들을 보면 은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우리 소중히 안에 넣고 어떻게 사용하세요? 라고 상세 페이지가 이 제품에는 되어 있는데 다른 제품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왜 그런 거지? 라고 보니까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십시오라는 상세하게 어, 사용방법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의료기기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어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거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 의료기기 등급이 2등급이라고 하는데 그 등급의 기준은 뭔가요? 이랬더니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1,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성분이 너무 예민하잖아요. 우리 뭐 피부에 올리는 것도 당연히 예민한데 우리 속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성분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또 예민하겠습니까? 어 여기에 성분이 크게 히알루론산, 락트산, 그다음에 약산성 크게 세 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질 내부가 건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성분 우리 모든 피부가 약산성 피부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약산성 성분이 들어가 있고 pH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어, 락트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소중이의 내부를 뭔가 자정작용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런 이 의료기기의 승인등급과 어, 믿을만한 성분으로 일단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저 일단 사용하고 아, 아, 이게 진짜 내 몸에서 나온 게 맞아? 이랬다니까요 진짜 저는 이 너수 질세정제를 자기 전에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냥 막 낮에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자기 전에 질세정제를 넣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소변을 보게 되면 분비물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진짜 처음에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내 몸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진짜 내몸 안에 있었던 거야? 라고 느낄 정도로 분비물이 나오는데 뭔가 그런 거 있죠? 뭔가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정말 제대로 씻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 바로 이 느낌 때문에 다음날도 또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날도 사용하게 되고 쭉 사용하게 되면서, 어, 정말 좋더라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되면서 어, 건강해지는 느낌. 이 Y존이 불편할 때는 정말 뭐 다양한 색깔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불편할 때는 정말 녹색부터 노란색, 뭐 하얀색. 이런 식으로 컬러들이 나오는데 쭉 사용을 하게 됐고 저는 효과를 봤고요. 매일매일 사용해도 된다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그 전화해서 확인해봤다고 했잖아요. 물어봤더니 어 매일매일 사용해도 무방하나 토중이가 불편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세번 정도 사용을 하면 좋고 깨끗한 상태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두번 정도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평소에는 한 일주일에 두 번, 그다음에 세번 이렇게 격주로 두세 번을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버진 로즈 힐 프리미엄 와이존 세럼이에요 저는 벌써 한 통을 쓰고 반 정도 이상 썼죠 사실 이거는 뭐 의료기기 용품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의사분께서 직접 만드신 제품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컬러도 뭔가 한방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진짜 한방향, 한방향이 나요. 정말. 저는 이 제품은 선물을 받게 되면서 사용을 했고 이 제품은 사실 좀 가격이 나가요. 근데 미리수가 한 50ml 정도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와토피 그다음에 여성 질환 뭐 이런 거에 엄청 유명한 한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우리 그 이너수 질 세정제 처럼 안에다 넣고뭐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우리 그소중이위그 겉부분 있죠 겉부분에 세럼처럼 발라주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그렇게 바르는게 좀 귀찮다 라고 느낄 때 저는 그 팬티라이너 있죠? 팬티라이너에 이렇게 스포이드 한 스포이드를 쫙 뿌려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렇게 딱 사용을 하고 자기 전에는 또 발라주고 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연산 청정약재만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청 참당귀리추출물, 뭐 청궁뿌리추출물, 뭐 자격뿌리추출물 뭐천연약재만 가지고 발효를 해서 저온숙성을 해가지고 100일 동안이라는 긴 기다림 속에 나온 게 바로 이 제품이라고 해요. 요즘 뭐 화장품 보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막 많이 나오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발효인 거예요. 진짜 마이크로바이옴의 진짜 그 자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료기기나 뭔가 양약, 양약이나 약간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넣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 뭔가 불안하고 약간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방 쪽이 약간 저랑 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신 분들한테는 아 이거를 또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8일 Y존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보면은 8일 동안 1, 2, 3일 동안은 사용을 하고 4일 차에는 쉬고 5일 차에는 사용을 하고 6일차에는 또 쉬고 또 7일차에는 사용을 하고 이렇게 8일차에는 휴식을 하고 이런 사용방법이 있는데 그 사용방법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그 비방이 있대요 국녀들이나 양반집 주수분들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실을 길게 잘라가지고 손뭉치 있죠. 손뭉치를 뭉쳐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탄폰 있죠. 그런 탄폰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런 한약재들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와이존 안에 삽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형태가 그런 탄폰과 같은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수백 년간 사용해왔던 방식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겉만 씻는 이런 관리는 관리가 아니라는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우리 소중한 이 소중이를 정말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와이존 관리 제품, 근데 제가 진... 진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너무 좋아서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뮬리뮬리 김물리였습니다. 안녕! 빠이!